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간단한 그래프를 바로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그냥 하나의 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의료계, 펀드, 농업 이런 세개의 그런 자료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이렇게 차트로 만든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만들기 좀 그렇잖아요 이것을 좀더 눈에 보기 좋게끔 만들어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 있는 도형들이나 아이콘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배경을 하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채울 때는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배경 서식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색깔은 아무 색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표를 만들기 위한 기준점을 잡아줄 건데요 기준점은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선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릴 때는요 무조건 Shift 키를 누르신 채 해주셔야 돼요 쉬프트키를 누른 채 삽입을 해주신 뒤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선에 보면 이게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을 선택해서 일단 흰색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대시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점점 점점 바꿀 수 있는 이런 파형 점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파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줬더니 잘안 보이죠 잘 보이게 해주려면 너비를 약간 굵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ept로 바꾸니까 여기 훨씬 굵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만 냅두면 안 돼요 여기 왼쪽에다가 기준점이 되는 텍스트를 삽입해줘야 되는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콕 찔러서 일단 20% 적어볼게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 글씨는 나눔 스퀘어체로 해 보도록 할게요. 글꼴 크기 좀 작게 해 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위쪽으로 총 5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전체다 선택해 주시고 이제 그룹화라는 것을 해 줄게요. 자,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수직 수평 복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단 간격이 안 맞더라도 해주시고요 만약에 간격이 잘안 맞는다 하시면 전체다 선택을 해주신 뒤에 상단에 있는 정렬 그리고 맞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전체 개체가 세로 간격이 동일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모 상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을 원하는 수치에 맞게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이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없음 색상을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 파란색으로 그리고 위쪽에 아이콘을 삽입할 건데요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컬러 형태의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을 여기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콘은 여기에 있는 PNG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았다 생각하고 여기 위쪽에다 삽입을 해 볼게요 삽입 그림 들어가셔서 자 여기 에 있는 이런 아이콘을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크기를 대각선으로 해서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 개체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일단 퍼센트 예를 들어 78%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글꼴 크기 를좀 키워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시키면 되는 거겠죠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개체를 이동시켜서 톡 놔주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얇은 글꼴로 해주시는 것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력해 줬고 여기에 말풍선까지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도형 보시면은 여기에 설명선이라고 하는 도형 중에서 말풍선 타원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모양을 최대한 원 모양에 맞게끔 그려주세요 물론 쉬프트키 누른 채 그릴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타원이라서 저는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정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없음 흰색으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 그냥 글을 입력할게요 여기는 자 이렇게 굿 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입력하면 이제 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왼쪽에 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건 정말 쉬워지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자 컨트롤 g 그룹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그룹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잠깐 넣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날아오기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똑같이 두 개만 복사해 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놔주시고요 마지막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놔주면 이렇게 총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상자의 길이를 조금씩 바꿔주는 겁니다 시프트키 누른 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좀더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퍼센트까지 하나하나 다 맞춰줬어요. 이제 이러니까 좀더 제대로 된 그래프 같죠?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도형의 색상도 조금 더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줬습니다. 여기는 좀 밝은 회색으로. 자 이렇게 바꿔줬는데 이제 뭘 하면 좋느냐? 여기 있는 아이콘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콘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아이콘들을 톡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줬더니 아주 빠르게 피티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 둘, 셋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인포그래픽 그래프 만들기 어렵지 않았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정말 쉽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다양하게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